저 사진을 누군가에게 주지 않고서는 저렇게 보도가 되기 어려운 거죠. 그죠? 근데 재미있는 건저 사진의 제공처가 국민의힘으로 되어 있어요. 아니면은 수사기관에서 유출돼서 국민의힘에 갔다는 건데 공수처에서 혹시 나간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? 글쎄요. 저희가 지금 저도 저걸 처음 봅니다.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. 그래 저게 국민의힘에 제공이 되고 또 국민의힘이 언론에 또 저걸 주느냐 만약에 저게 수사기관에서 나갔다 아직도 뭔가 네트워크가 작동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9월 14일날 중앙일보가 단독을 해요 박지연 원장하고 제보자 조성훈 씨가 만나기 전날인 8월 10일날 핸드폰에서 그 고발장 및그 관련 자료가 저렇게 다운로드 됐었다 저런 흔적이 나왔다 라고 사진을 첨부해서 보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보도를 좀 찾아보니까요 조성은씨 같은 경우에는 9월 9일 정도에 핸드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저게 이제 다운로드 됐다는 게 8월 10일이니까 8월 10일 이후하고 핸드폰을 제출하기 전에 9월 9일 전에 저런 자료 사진을 누군가에게 주지 않고서는 저렇게 보도가 되기 어려운 거죠, 그죠? 근데 재미있는 건저 사진의 제공처가 국민의 힘으로 돼 있어요. 그러면 어, 핸드폰을 제출했다고 하는 9월 9일, 그죠? 그 전에 뭔가 국민의 힘에 저 사진을 조성우 씨가 줬든지 아니면은 수사기관에서 유출돼서 국민의 힘에 갔다는 건데.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저 공수처에서 혹시 나간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? 글쎄요. 저희가 지금 저도 조금 저걸 처음 봅니다. 음, 네. 조성호 씨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진을 국민의힘 쪽에 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. 그죠? 지금 말씀하신 지적대로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네.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리고 핸드폰은 또 수사기관에 나중에는 제출 하고요. 그러면 그사이기관에 수사기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는데 저 사진 자체는 지금 공수처장님을 처음 본다? 네 예. 어...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게 국민의힘에 제공이 되고 또 국민의힘이 언론에 또 저걸 주느냐 저것도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 증거 아니겠습니까? 예. 만약에 저게 수사기관에서 나갔다 고발사주 의혹하고 비슷하게 문제가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? 어, 아직도 뭔가 네트워크가 작동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꼭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종합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예어 그때 저에게 다,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예.